오 그렇지 대절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끝까지요 오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 혹시 여기 비코즈 보이지 네 어, 비코즈는 뭐라고 또 부르지 접속사 오 그렇지 이 비코즈가 접속사니까 자 그러면 접속사는 상하 영어에서 네.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한번 한번 적어볼까? 이다가 접속사는? 그렇지. 절과 절을 이어주는... 와... 그렇지. 그 영어에서 절과 절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게 접속사라고 할때 그럼 혹시 네. 절은 뭐야? 주어섯으로 형식으로나어 있는거? 와 그렇지 주어 서술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? 네.